이라는 기술이에요 아, 일단 사다리는 아쿠 사다리는 세이프 핸들 이쪽 칼등이 오는 핸들 세이프 핸들을 주신 바로 리버스 그립에서 백핸드 그립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세이프 핸들을 주신 백그립 이 자세를 와주시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백, 백핸드 그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소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소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 자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검지, 중지, 뭐야 이거 약지. 이세 손가락은 뒤에 있고 소지만 앞에 있는 이 자세로. 이 자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엄지 손가락은 알아서 편하게 아무렇게나 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세이프핸들이지고 있죠. 세이프핸들을 잡고 파이트핸들을 놔주세요. 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지, 어 약지랑 소지로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반동을 타면서 올라갈 건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소지, 소지랑 약재랑 잡고 이런 식으로 올려줘요.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준과 동시에 여기 있는 중지 있죠? 중지. 중지를 잡아줘요. 그리고 소지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동을 계속 타면서 올라와요.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지까지 올라하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인덱스로 로버를 해주신 뒤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다리라는 기술인데 이게 감 잡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이게 반동을 타서 계속 올린다는 게좀 많은 연습량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시 일단 이해부터 기술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근데 연습하실 때는 꼭 이렇게 이렇게 캐치 하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안아도 되고요. 그냥 편하신대로 이렇게 잡으셔서 소지랑 약지랑 잡으신 상태에서 시작해서 계속 연습하다가 좀 웬만큼 되시면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된 이거 소지를 빼뺀 백그립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시작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연습했으니까요 어, 일단 이렇게 잡고 내려요 아무튼 이 자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프핸드를 잡고 위로 올려줘요 근데 올려준과 동시에 이게 바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소지랑 약지랑 잡고 있는데 이제 어 뭐냐 이거 약지랑 중지랑 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알겠죠? 자구와 동시에 다시 이거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반동을 타고 하나씩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지랑 뭐야 이거 어, 어, 약지랑 잡고, 그와 동시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또 올려줘요. 이번에는 중지랑 검지로. 그리고 나서, 그, 검지로 회전을, 에쿠, 이상하게 됐네.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번 주는 거죠. 인덱스 롤러버를 한번 해줘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요. 올리시면 사늘이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소지를 뺀 백핸드 그립 상태에서 어세이프들이 주신 다음에 잡고 내려요 바이트 들려 내리는 것 동시에 이걸 계속 반동을 타면서 우와,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아뭐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하였지만 사다리라는 기술은 어 반동을 타면서 올린다는 게 감을 잡는 게꽤 많은 연습량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뭐 사다리라는 기술이 어, 필수 기술이니까요. 뭐 나중에 고급 기술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 저번에 강조했었던 더블 릴렉스에다가 사다리의 응용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제로그라비티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를 눕혀서 는 기술이에요. 아무튼 그 기술을 합쳐서 트리플 릴렉스가 되기도 하고, 뭐, 어, 나중에 고급 트릴링 기술들에 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힐렉싱 기술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아무 순간에 사다리는 매우 필수적인 기술이니까, 뭐, 연습, 어, 힘들어도 계속 연습해서 익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뭐, 이 정도로 강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